안녕하세요.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입니다. 93rd love letter 93번째 러브레터네요. 믿어주는 사랑. 믿어주는 사랑.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영어로 Joshua죠. Joshua. 어, chapter 1 verse 9. I will be there to help you wherever you go. I will be there to help you wherever you go. 네가 예,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돕기 위해서 거기에 꼭 있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돕기 위해서 거기에 있을 것이다 I will be there to help you wherever you go 어, 유명한 말씀이죠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음, CV에는 일장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I've commanded you to be strong and brave. 내가 명령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령관, commander잖아요. I've commanded you to be strong and brave. 예, 강하고 brave가 우리 한국말 성경은 뭐 담대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용기를 내라는 뜻입니다. 예, 어, don't ever be afraid or discouraged. don't ever be afraid or discouraged ever가 어, 들어왔으니까 강조죠. 예,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courage가 어, 용기죠. 예, discouraged가 예, 용기에 반대 용기를 이어진 상태이니까 낙심한 상태인데 낙심하지 말라는 뜻이죠. I am the lord your god 나는 너의 Lord and, and I will be there to help you wherever you go. 우리에게 외 여기서 나오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하고 어, 너를 돕기 위해서 거기에 꼭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The message는요. Have I commanded you strength, courage? Don't be timid. t i m 가 여러분 역시. 어, 그뭐 위축되고 예. 겁먹은 거죠. Don't be timid. Don't get discouraged. God, your God, is with you every step you take. Every step you take. 네가 내딛는 모든 모든 발걸음들에 내가 있겠다. 이것도 감동적이네요. 예. 그 여호수아 슈 1장 앞부분에 보면요. In the same way I was with Moses. 어, 모세와 함께했던 in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으로 I'll be with you 내가 너하고 함께 있겠다고 이제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죠 심께서 I won't give you, give up give up on you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I won't give up on you I won't leave you I won't leave you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strength courage strength courage 예, 역시 힘과 용기를 내라고 이렇게 메시지 여우수와 1장 앞부분을 어, 얘기하고 있는데요. 음, 힘과 용기를 낼수 있는 이유는 사실 어, 여기 나온 것처럼 정말 창조주이시고 또 조물주이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신께서 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백하시고 예, 또 그런 걸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어려운 일들 속에서 경험하게 해 주시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낙심스러운 상황이 자주 오지만 그래서 명령하시는 것 같아요 예, 어, 낙심하지 말라고 예, 명령하시는 것 같아요 어,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보다 그 세상을 만드신 조물주, 창조주께서 더 크시잖아요 사실 예, 만든 존재가 예, 피조된 것보다 큰 존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께 집중하면 사실 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에게 우리의 용기와 우리의 힘을 빠지게 할지라도 힘을 낼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저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 저도 계속 싸움은 사실 나의 마음에 어,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이 싸움이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음, 여우수화를 생각해 보았어요 이것을 녹음하기 전에 저도 자료들을 또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음, 여우수와는 뭐 여러 가지 유명한 성경의 기록들이 있죠. 그 가나안을 어, 정복하는 전쟁을 하기 전에 어, 또그 정복 전쟁 잔인함에 집중을 해서 그렇게 인간을 어 죽이는 신은 어 폭군이다 그런 신은 존재하더라도 어 사랑의 신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들이나 크리스천들이 지금도 주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들이 어 그들의 생명을 시작하게 한 조물주를 완전히 어, 무시하고 어, 그렇게 되면 자신만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근데 자신을 사랑하는 게 지나치게 되니까 주변 사람들을 피해를 주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결국은 스스로도 디스토로이하는 예, 스스로도 파멸시키는 그 악의 악순환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그 악에 대한 정의로우신 라이 u 스 의로우신 하나님 창조주께서 심판하시는 분명한 목적도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음, 네. 어쨌든 그 이제 심판 그 정복 전쟁 어떻게 보면 심판을 하는 신의 정의로움을 어, 나타내는 그 가난 정벌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앞두고 12명의 스파이들을 첩자들을 이제 보내게 되죠 예. 어, 12명의 첩자들 중에 10명이 어, 이제 쫄아서 그뭐 여리고성 이라든지 당시의 시대적인 기준에서 굉장히 난공불락의 철옹성으로 보였겠죠 그래서 광야를 40년을 돌아다녔는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 어, 대단해 보였겠죠 예. 쫄았던 것이 사실 우리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나요 그런데 어, 오늘 제목처럼 어떻게 보면 철홍성 같이 보인 여리고성이나 어, 가난그 민족들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어, 할수 있다고 파이팅했던 단두 명의 첩자들 중에 단두명 여호수아와 갈렙의 교회 다닌 분들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모범적인 예, 믿음의 사례로 뭐 멋있는 믿음의 선배들 같아요. 영어로 하면 Joshua 하고 Caleb입니다. Joshua, Caleb. 특히 갈렙은 사실은 예, 유다 출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방 출신인데 이렇게 또 편입되어서 예, 어, 리더의 역할을 하는 예,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참. 어 단순히 혈통이나 이런 예, 것을 넘는 것이라는 것을 갈렙을 못 잠깐 생각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두 명만이 결국에는 그 모세 세대 중에 모두가 예어 여단강을 건너기 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이두 명만이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죠 이것도 참 생각해 볼 부분인데 여우수아의 이름이 여러분 예수와 신약성경의 예수님, 예수와 같은 의미라고 하죠. 그래서 신이 구원하신다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 God saves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예. 멋진 것 같아요. 특히 찾아보니까 여우수아가 110살에 죽는데, 어... 가나안정복전쟁이 16년 동안 겨, 걸렸다고 하니까 93세가 될때 리더가 되어서 그러니까 할아버지일 때 리더가 된 거예요 예, 굉장히 뭐 쌩쌩한 젊은이가 된 것이 아니라 이미 뭐 굉장히 고령의 나이에 되어서 정말 이렇게 어, 용맹한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목숨 걸고 믿어주는 사랑을 어, 실천하고 예, 그 정복전쟁을 승리로 이끈 뒤에 16년이 지나서 110세에 죽었다고 하니까 어, 참 대단 여러가지 우리에게 또 이제 나이 먹는 게참 싫잖아요 여러분 또한 해가 마무리가 되는데 예. 어, 뭐 지금 제가 같이 일하는 우리 알바생들 20대 초반인데도, 뭐, 나이 먹는 게, 뭐, 시간이 빨리 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초등학생 때, 뭐, 자기가 뭐, 23살이면 엄청난 나이가 됐는데, 막 이런 얘기 하다가 저한테 혼났는데. <웃음> 제가 또 얘기했죠. 이게 크리천들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 나는 그래서 내가, 어,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 신을 믿는 것이다. 이 세상은 너무나 시간이 빨리 가고, 이 세상이 끝이라면 너무나 허무하다. 또 이런 얘기를 제가 틈새 공략을공략이란 표현이 좀 웃긴데, 예 어쨌든 예. 어. 근데 여러분 이 난공불락의 철롱성 같은 요새 열이고를 점령하는 방법이 정말 우스꽝스럽기 우 우스, 우스꽝스러운 방법이었잖아요, 여러분. 무슨 그 강력한 그 성벽의 두께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해라. 아니면 그런 무기가 어디 있으니 그거를 가지고 가서 써라. 이랬으면 좀더 뭔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우스꽝스럽기까지 한그 성벽을 그냥 뭐 그냥 돌고 하루에 몇 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고 참 말도 안 되는 방법이죠. 우스꽝스러운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 명령하고 지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지 않았다면 이 리더였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당시에 같이 이스라엘 입성했던 이스라엘 사람 아 가나안 입성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았다면 절대로 실천할 수 없는 황당 황당 황당한 방법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또 요즘에 여러 가지 이제 교회들에서 또, 또는 또 목사, 소위 목사라고 호칭을 한 사람들의 불미스러운 뉴스들이 요즘에 꽤 있었죠 어쨌든 점점 이제 교회가 이제 욕을 더 먹고 있지 않나 제가 볼 때는 예. 하나님을 향한 불신은 철옹성같이 더 견고의 질질이라고 쉽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목숨 걸고 사랑하고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시대에 뒤떨어지고 우스꽝스러운 마치 당시 광야에서 가나안을 점령하겠다고 소문을 내면서 우스꽝스러운 방법으로 이 예. 접근하는 것처럼 보였으니, 예. 음, 그러니까 요즘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저희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아, 쟤는 뭐냐 도대체? 아, 저래서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남겠어? 성공하겠어? 얼마나 버티겠어? 뭐 이런 생각을 세상 사람들 하는 것은 당연하고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저도 있습니다. 예, 저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명의 그냥 소시민으로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음, 이 세상보다 크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준다는 표현이 좀 웃기지만 예, 믿고 실천할 때 그렇게 살아갈 때 마치 어, 구약시대에 믿고 실천했던 여수와 갈렙 그리고 그 리더십을 따랐던 이들이 경험했던 도저히 사람의 기준으로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방법들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그 사람을 인도해 가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죠. 음, 나아가서는 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신다는 거죠. 분명하게. 성경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렇, 그랬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여우수와 오늘 주인공인 여우수와 그랬고요 신약으로 넘어 예수님이 그랬고 열두 제자들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여러분 다 그렇죠 예.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 저에게도 어, 당연히 이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세상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력감이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 제가 굉장히 좀 낙심했을 때 뭔가 이렇게 제가 묵상하기도 힘들고 그럴 때 저는 이제 주로 산책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자연이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곳을 그런 개방감이 있는 곳을 산책하는 때가 그런 방법을 자주 취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늘 저한테 이런 마음을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아요.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하고 어,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I won't give up on you. 나너 포기하지 않을 거다. I won't leave you. 나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너는 그걸 믿냐고 이렇게 저한테 늘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입장정리가 됐는데 너는 됐냐는 거죠. 그럼 제가 이제 You know, I get speechless. 제가 할 말을 잃고 사랑하신다는데요. 최고의 존재가 최고 잖아요 그러면 예. 음 그럼 제가 또그 낙심에 늪에서 이제 슬슬 때로는 갑자기 이렇게 빠져 나와서 어, 또한 걸음을 믿음의 걸음을 가게 될수 있는 동기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믿습니다 오늘 믿어주는 사랑이 제목인데 이 대답은 사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할수 있다는 거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러분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상대를 사랑한다는 게 사실 멋있는 거잖아요 예. 그럴 때 그게 꼭 무슨 인성관계가 아니래도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어 상대가 참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의 선의와 호의와 사랑을 믿어준다는 걸 느꼈을 때 여러분 굉장히 기쁘지 않나요? 예. 음.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것도 하나님 창조주의 모습을 닮은 우리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당장은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어 보이지만 캄캄하지만 예. 낙심할 만하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어, 당신의 사랑을 내가 믿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떠나지 않고 그 사랑이 내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어,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우리 그 고백을 참 정말로 듣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예. 어... 그래서 이 오늘 여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 새로 이제 리더로 세우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는 이 할아버지 이 나이 많은 여우수아에게 명령하시는 것 같아요. He commanded you. 너한테 내가 명령했다고.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고. 용기를 내고 힘을 내라고. 너를 가장 사랑하는 창조주인 내가 너하고 같이 있을 거라고. 어,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너를 통해서 반드시 이룰 거니까 네가 좀 정신을 차리고 네가 제발 좀 그거를 믿고 나의 능력과 사랑, 어, 나의 상, 약속이 너에게 한 약속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를 꼭좀 경험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호통을 친다는 표현을 그렇고 예, 명령을 하신다는 하시는 감동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우수아는참 우리가 그러니까 거의 구약의 역사 중에 여우수아 시대만이 좀 그래도 <웃음> 하나님 보시기에 되게 좀 칭찬할 만한 세대였다. 이런 얘기들을 가끔 들었는데요. 예. 여우수아가 할아버지였던 거. 예. Joshua's Army라고 제가 가끔 추천드리는 어, 스카프 n e 너라는 한국에서 활동하고 계신 찬양사역자. 여호수아의 군대, Joshua's Army 그 찬양도 추천을 드립니다. 예. 어,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길게 하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얘기는 어, 뭐 저를 위한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여러분을 향한 저의 기도 제목이자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예. 저에게 하나님 주신 그런 부르심이 있는데 사실 황당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예. 근데 여우수와를 또 생각하면서 아 마치 내가 부적격하고 영어로는 예, Unqualified죠. 예. 아, 음, 예. 그, 어, 12시 40분인데 어쨌든 여우수와를 생각하면서 그분께서 정말 부르셨다면 그분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믿어주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지. 나의 객관적인, 나의, 나에게 주목해서 나의 객관적인 것들에 사로잡혀서 예, 그분의 부르심을 의심하고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분이 보시기에 믿음도 없고 무능한 그런 존재가 되지 않기를 저도 오늘 녹음을 하면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요. 아, 용기를 내야겠구나.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겠구나. 이것이 사실 오늘 제가 이걸 하면서 한 해를 2020년 마무리하고 2021년을 어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 개인적으로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어제 저녁에 묵상한 말씀인데 마음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좀 도전을 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기대는 그분의 사랑을 믿지 않으면 할수 없는 기대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생길 수 없는 기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요즘에 굉장히 사회적인 분위기나 코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낙심하고 염려하고 무기력감에 빠지기에 딱 좋은 시간,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분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여러분 믿어주시기 바라고요. 용기와 힘을 함께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